여러분 광안리에 오시면 디비고 오늘은 광안리에 나왔고요 아, 여러분들 부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유원지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산에서 바이킹을 탈수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안리 랜드고요 <목소리> 저는 지금 바이킹 제가 사실 롤러코스터는 잘 타는데 롤러코스터는 제가 잘 타는데 어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광안대교를 보시면서 사실 피드님과 같이 타기로 해놓고서 저만 타가지고 오 와, 이거 너무 높다 와 너무 높다 아, 어 밑에 내려가 있어때 멘트를 해야겠네요 어~ 아, 티랜드하고 <목소리> 아 근처에 공영주차장에 최차의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아 어지러 아 어지러 어, 멘트는 나중에 내려가서 하도록 가겠습니다 아, <목소리> 멘트 와 잘했다 아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오 바닷바람이 아 불어서 그런지 다른 바이킹보다 조금 흔들린 느낌이 심하고요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? <목소리도> 사직이왜 근처에서 오셨네? 네, 아 근처에서 오셨네? <목소리도> 이게 나중에 관광공사 공식 유튜브에 올라올 거거든요 나중에 <목소리도> 민경이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경화! 민경화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왜안 끝나노? 자, 아, 사직에서, 코앞에서 놀러 오신. 파이팅 아, 화이팅! 아, 화이팅. 아, 화이팅. 아, 이렇게 우선에 올려도 놀이공원인지 즐길 수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? 바다 보러 왔다가 바이킹도 탈수 있고. 저희 지금 수변공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거기 가면은 회를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수변공원 도착했습니다. 이제 회센터로 이동해서 직접 한번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 광안대교를 보면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분들도 많으시고 중년 이상 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오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<웃음> <웃음> 어... 네, 두, 네... 네... 공원에서 네. 먹었을 오, 때 오, 뭘 먹어야 맛있을까요? 저희 막양 많은 것보다는 좀 맛으로 먹고 싶은데 양 많은 것보다 맛으로 드시고 예 돌돔 이런 것도 괜찮 영상 돌돔 5만원네 그럼 돌돔으로 할게요 아이 15kg, 15kg 됐는데. <웃음> 와 얘가 15kg예요 와우와 네, 강의... 네. 수변공원 근처에 이렇게 회전타 오시면은 이런 네. 풍경으로 네. 해주시고 잠깐만 네. 나 10분 정도 걸려요 아예 찾으러 오면 되요? 찾으러 요이 웃긴 게 근처만 가도 상인분들이 딱 알아채시고 이거 오라고 딱 손짓을 하세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눈 마주친 분 가게로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저희 회센터도 아무 그 동선 준비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쳐들어간 거거든요? 근데 저희를 딱 먼저 알아보시고 오라고 손짓하신 분한테로 갔습니다 1kg면 은뭐 이렇게 두명 먹는데 적당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양보단 맛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돌돔으로 준비되고 있고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나중에 찾으러 오라 하시는데 아, 젓가락 몇개 들어가 있어요? 젓가락 습 개요?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<웃음> 이렇게 돌돔 오마아치를 받아왔습니다와 지나가시는데 장사하시는 게 장난 아닌데요 여기 유래 유래 유래 유래, 유래 야들야들한 돌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식가들은 간장에 찍어 먹는다해요 초장 아니고 저는 미식가기 때문에 간장에 확실한 거는 진짜 싱싱하네요 와 바로 뜬 거를 이렇게 먹으니까 냉장 됐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음, 살도 굉장히 많네요 시브니가 고소하고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번엔 초장에 음.. 생각보다 두께감 이렇게 잘 썰어 주셨어요 회 먹을 때 보면 다들 얄쌍하게 해갖고 식감이 좀 너무 얇은 식감이 들어서 좀 시시해 보일 때가 있는데 얘는 두께감 있게 잘 썰어 주셔가지고 충분히 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두께감이나 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느껴본 이 광안리는 참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아기자기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매력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이킹 타고 했었던 그시랜드또 수변공원 근처에서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는 많이 생각해 봤지만 회를 떠가지고 바다를 앞에 두고 그것도 광안대교 절경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오직 이 광안리에서만 가능한 그런 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괜찮으셨으면 광안리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이비고